다른 애가 튀어나오나 보네 오 의자를 밀어넣었습니다 오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서 코치 피클즈가 저희를 새로운 문 줄, 졸피어스의 문으로 데려다주죠 그 이후에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러 갈까요 레츠 it! 자 코치 피클즈가 바로 저희를 등에 태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두벅 두벅 걷습니다 자 근데 이때 저는 좀 감동했어요 코치피클즈가 어, 적군인줄 알았는데 아군이었어 사실 자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는 주인공과 코치피클즈 자뒤에선 헌터팀이 쫓아오고 있죠 자 새로운 조 졸피어스의 문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코치피클즈가 코로 이렇게 주인공을 데려다 주고 가라고 하죠 네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새로운 졸피어스의 문으로 들어가는 주인공 진짜 졸피어스 나오는건가 이제? 오! 아 졸피어스가 나오진 않고 새로운 몬스터의 문이 있네요 오, 침대도 굉장히 많고 오 글자도 써져 있고 아이 친구가 저번 벽화에 봤었던 그 괴물인가 보네 슬리핑룸의 룰즈 아 잠자는 곳인가 보네요 자기의 꿈을 종이에다 적으래요 그리고 베개 밑에 넣어놓으라고 하네요 자오아이 베개 밑에 쪽지가 있다 아그 꿈을 적으라고 한거 자 오, 침대들이 굉장히 많죠 요 뭐야 아, 어, 여기도 쪽지가 있다. 아, 이 쪽지들을 다 모아서 문을 열어야 하나 보네요. 자, 세개까지 얻었고. 와, 저게 아마 니블러라는 보스 몬스터일 거예요. 약간 셀린의 근육질 버전? 저번 트레일러에 봤듯이 굉장히 크기가 크고 우람했어요. 달팽인데. 자, 쪽지를 다 얻고. 오, 이거 뭐야. 통제실이 있었네? 어항? 약간 유리병을 들고 오 저기 뭐 졸피오스에 글자 써있는데 어저좀 읽고 싶다 오 뭐야 뭐지? 유리병을 인식을 하네? 오 여기! 봤었던 곳이죠? 아이 유리병을 저 구덩이 안에다 넣으라고 하네요 아 여기 그때 트레일러에서 굉장히 큰 손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헌터팀인 줄 알았는데 다른 애가 튀어나오나 보네 오! 의자를 밀어넣었습니다 오! 뭐야! 우와! 이게 니블러구나아 근데 크기가 너무 큰데요? 에이? 우와 엄청 크다 거의 뭐 크기가 피그스토보다 더큰것 같고 원더팀 어미보다 큰것 같죠? 야 근데 뭐 역대급으로 제일 큰것 같은데? 자 근데 이게 졸피어스랑 이 니블러랑 어떤 관계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죠? 문이 동시에 있었으니까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? 자두 번째 영상은 셀 플레이타이 님의 영상이구요 전편과 이어지게 남납리나의 정체가 나옵니다. 허? 너가 어디 에 있든 찾을 거라고 하네요. 와 진짜 무섭다. 남납리나의 등장. 납 날리나. 와. 반발리나 이어서 남남리나의 등장. 야. 진짜 흥미진진합니다, 진짜로. 자, 통로로 들어가는 주인공. 너무 좁아. 자, 길을 찾고 있습니다. 순정등으로. 어, 카드키 발견. 우와, 뭐야? 오, 지나왔다 아, 저 농구공 던졌는데 벽이 바뀐 거 보이세요? 엄청 힘이 센 괴물이 넣은 것 같아요 오케오케 오 오케이, 오케이. 이야. 어, 버튼을 누르고 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넌남리나 되게 무서운 비주얼로 뒤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헉, 만나서 반갑다고 하네요 오 뭐야 여기 있어 헉? 만약 너가 살고 싶으면 이 문을 선택하래요 가장 아름다운 문을 고르라네요? 가운데 골랐어? Let's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쉬운 질문 하나 할게 누가 가장 빠르냐고 물어보네요? <웃음> 슬로셀린 아니에요? 그쵸? 제가 제일 빠르지 않았나? 맞아 맞아 슬로셀린이야 아니야! 오플러보드 느려! 어! 맞나? 그치그치 그치, 실수했네 오우! 깜짝이야! 맞네... 분명 답은 슬로셀린이었어요 와 키즈도 굉장히 재밌게 냈네요야 다음편이 기다려집니다 자 다음 영상은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인데요 주인공이 그 센즈랑 만나면서 샤크클리한테 끌려가죠 이렇게 자저 해골이 쫓아올 때 샤크클리가 막아주네요 어 아, 샤크클리가 적군인줄 알았는데 아군이었어 그쵸 구해준것 같죠 일단은 아직은 그래도 모릅니다. 믿으면 안 돼요. 저 작동기가 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. 아마 샤크클리가 여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? 아 저번에 봤었던 거기네요. 저 버튼으로 색깔에 맞춰서 클릭을 해야 탈출할 수 있었죠. 뭐 일단은 샤크클리가 적군인 건 같진 않아요. 잡아먹었을 때죠 그러면 데리고 온 이유가 있을거야 오! 뭐야! 슬린이 왜있어? 깜짝이야 와...뭐지? <웃음> 굉장히 느리죠 근데? 오! 잠깐만 여기 문 거기잖아 사막 그쵸? 관이 있고 아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여기? 와 관이 또 있고 옛날에 여기 양초에다 촛불을 켜서 주인공 이 살았는데 등장합니다 어떻게? 양초를 키지도 않았는데? 우와 미약감이 굉장합니다 어? 자기가 불을 키는데? 뭐지? 어? 살았나? 얘가 적군이 아닌건가? 아직은 스토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드론으로 아~~ 촛불을 끄네 왜 끄는거야? 오우 화났다 오우 진콩 잽을 맞아버리는데요? 야너 뭐해 촛불을 끄면 안되는거 같아요 일단 자아 이걸 또 끈다고? 그럼한대 맞잖아 또 다시 촛불을 끄는? 드론? 오뭐뭐 뭐야 뭐야 오? 촛불끄기 게임인가? 자 촛불 다시 물, 물을 키면 또 끕니다? 어잉? 또 불을 끄는 주인공 도대체 뭐지? 오 하고 있네요 오 관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 뭐야 이거 촛불끄기 게임이었어 <웃음> 오! 뭐야 이게 클린이 샤크클리 한테 잡아먹히고 있는데요? 우와! 와 근데 샤크클리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와. 야 뭐야 긍정 잡아먹히는데? 와... 이렇게 센거였어? 자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와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 많이 나왔네요 빨리 다음편에 졸피오스가 나와서 비밀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